이 네, 이것은 현재 5 6육 헤르츠의 희귀 블랙 다임드 보르카브나더가 중심의 센터에 있습니다. 마치 태양을 상징하고 우주의 빅뱅 원리, 사람의 안구 눈동자, 그리고 블랙홀 그리고 방사 에너지 기타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나무의 테두리의 핵심이 되는 그러면서 에너지의 변형. 상당히 인상을 많이 주죠. 인상 깊은 작품입니다. 박용운 하백님의 시작과 끝 그리고 빛 생명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작품의 기본 배극 자리 작품의 축소판이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세련된 멋진 작품에. 보르카보나도 희귀 블랙 다이아몬드 5.6캐럿이 지금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서울코리아 보석감정원에 5.6캐럿 네. 천년나노 다결정보르카보노 다이아몬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광애보석갤러리 카페에 해안로 1672에 있는 광예보수 갤러리 카페의 시작 단가는 한 4, 5천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네, 원래 가격은 좀더 비쌉니다. 이렇이 넘어가는 작품이죠. 이런 작품은 상당히 매우 드문 작품이기 때문에요. 가치가 있습니다. 보존력도 뛰어나고요. 고시는 네, 것 지금 코스는 엄청난 각을 많이 넣은 로즈커팅으로서요. 라운드 로즈컷인데 너무 세련된 정말 제가 아끼는 작품입니다. 갭특하로 네, 사천에서 시작합니다.